정의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저작물에 대한 가는 성격을. 다시 올리다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하하! 잠깐요잠요잠만요잠만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 다들 집에서 업무요 잠깐만요. 잠깐만 네. 그래서 이제 저작물에 창관선정이에요 알겠어요. 다들 정신 차리고 교육에 집중해 주게나. 알겠나? 저 뭡니까? 아니, 이렇게 비대면 교육보다는 학습자 동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대한 맞춤형 교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알려 드릴까요? 오, 그래요? 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인데요. 지금 같은 시국에 맞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교육을 참고했어요. <웃음> 아주 김대리가 똑부러져 아주.